스테리 너무 예쁘다 <웃음> 그 뭐지 어색한 이거 으 뭐지 <웃음> 오늘 재밌게 놀고 와? 금방 밥만 먹고 금방 올 거야 아마 파티만 하고 파티만 하고 응런데 응. 결혼안할 응. 응. 응? 거야? 거, 결혼? 응? 결혼안할 거야? 결혼? 결혼 할 수도 있고 결혼 안할 수도 있고 결혼하고 왔으면 말해줘 엄마 알아야 되니까 알았지? 조 누구라고 결혼할건데? 난 노윤이 조윤이? 아니 노윤이야 노윤이? 아니 노윤이 조윤이? 아니 그, 노윤이 어? 그게 뭐야? 노윤이 노연이? 노윤이? 노윤이? 노윤이? 과자랑 선물이랑 귀여워. 빨리 가고 싶어? 응 되게 빨리? 얼마나 빨리? 되게 빨리 되게 빨리? 신나겠다 너희들 테리야 테리야 가자 나가래요 들어가 <웃음> 음. 어디? 아니 저기 이 친구? 어이 친구? 응. 다른 다른 애 많아 한번 봐봐 아이 어. 친구? 안 돼. 어? 화장품은 안 돼요. 음, 나는 너무 좋요 나는 너무 좋아가 나는 너무 좋아요. 는너 나는 너는는아나 이안한테 음. 화장품 해줘 아 이안한테 화장품 해줘 해줘? 응 어. <웃음> <딴>, <웃음> 음. 어. 테리야 이거 거품 할거야 음. 이거 어떡 <웃음> 해요? <웃음> <웃음> 언니보고 물어봐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? 오! 야! <웃음> 이거 되게 먹고 싶어게 먹고 싶었어? 응향 먹을까? 응아 고기 어향아 고기 아야! <웃음> 뭐야 너무 가운데 사인해야 돼. 알았어. 좀 높여놓자. 이렇게. 야우 <웃음> <웃음> 엄마 나도 엄마 나도 고양이 탄 고양이. 야옹. 어머 어머. 엄마 나도 고양이 터요 아니야 테리 쏠달라면 영어로 테리 쏠달라면 망했지만. <웃음> 잘 만들었지? 오잘 어, 영혼이 없다 <웃음> <행복해>. 어? 먹어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테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나를 불냈어어 어, 잘했어 내일 <웃음> 축하해. 제리 여기 봐봐. 어? <웃음> 아, 니구나아야 그, 와. 뭐, 왜, 아, 왜 그걸 먹어? 아, 그걸 왜 하트 먹어? 뭐? <웃음> 이봐 터져? 너는 몰라. 예쁜 꽃밭을 만들고 있네, 혜리네 언니 맞아. 맞아. 맞아. 가자. 가자. 앞으로 가자. 우리 가고 있자. 혜리테 <웃음> 어, 라고 썼네. 헤니테야 <웃음> <해리테리아> 건강해. 어, <웃음> 글씨도 어, 너무 잘 쓴다. 이거 밥다 먹고 이것도? 응 이것도 다 먹고 응. <웃음> 아 너무 예뻐 이거 봐봐요 어? 색칠은 제가 한 거예요 그림은? 그린 거는 따라 그렸어요 먹지로 따라 그렸어 먹지 먹지 어, 이렇게 대고 그렇죠, 아. 도렇고 따라가 그어나 지금 너무 놀랬어 하얗발이 음, 안, 안 받아 코알만한데 음. 안돼 딴거 하라고 하는 거야? 배고픈 것 같아, 진짜.